빠질 거안 빠질 거가 커가지고. 내가 네, 뭐야 운둔자인데요 아씨 잠깐만 나 나약살려고 했다고 미친놈아 이거 개소리야. 나, 어 지랄 뭐야 이거 왜안 바꿨어 나야이 미친놈아. 아직 왜운둔자인데 미친 거 아니냐고. 야 이, 미친 거 아니냐고 어? 왜 미친 자야 왜 운동잔데 하나 아, 이런 얼탱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허니 뭐지 나는 혹시 바보인가요 맞습니다 당신 바보예용 당신은 바보 멍청이예용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바보 괴런 멍청이예용 아나 그래 뭐 이해갈수없다이거지이 자식은 이 자식은 이 자식은 이자은이은이자이이 곤충부터 빠르게 제거해주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. 대다수도 빠졌기 때문에 여고 들어가요. 거기다가 골상도 없기 때문에 약간 은둔자 상대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조합일 수가 있습니다. 바로 안치고요. 직접 손으로 볼게요. 잠식하려고? 잠식은 절.. 아씨 절대 안해주세요 안 애들이 바보도 아니고 아씨 큰났다 이거 아큰났다 세명일때 때렸어야 했는데 아 이러면 두대서 더 때려야 한다고 다행히도 저기 판자 부숴나가지고 살았는데 아 이러면 안죽는구나 맞다 다행이네 생각보아시가 아니라 다행히도 판자가서 못씁니다 음..대단은 씹어주는게 제맛 <웃음> 아, 함선 자석 세개 들어오면 힘들거든요, 이거. 이러면은, 담사원도뭐 어떻게 못하죠? 이거 용병 때리면은, 착파시긴 한데, 탐사원이가 그거 안 봐줄 거란 말이야. 그치, 안 봐주지. <웃음> 어, 잠깐만. 이렇게 나온다고? 어, 이건 약간 좀 비서직인데? 구야죠. 돌아갑니다. 의자 앞에서 죽었을 테니까. 맞아. 자 마지막 판이고요. 성신병원입니다. 갑시다. 막판은 은둔자 또 생존자들이 잘하기 때문에 딱집중을 해야 할것 같죠. 석 끌어오는 포화돼야 <웃음> 노빠꾸공 뭐야 어, oh, 노박크 그냥 오지네 이거 음? 미친놈 진짜 미친놈이다 저거와플라이까지 <웃음> 있네 이거 야소독을 이렇게 느리면 안되거든요 공 없다 이제 <웃음> 이거 군악잡반 여기있거든 숙병은 나중에 잡아도 되긴 하거든 얘도 플라엘리거든요 생각하자면 응? 한번 계속 내려갈 때 평타 이런거는 무조건 제거해주는게 좋습니다 안그러면 은잡잡요요기상처까안지데 저건? 지금아지 지금까지. 지지하금까 가자. 아, 미리 잡는데그래야지용금까지가까지지지네지하감옥이지이지하금까이 나를 승리로 이끌어 줄 완전체..어..그거든 야 나쁜일도 안된대 이거 Oh, fucking b o o b What are you doing, sir? Come on, n Hey, brother! No way! Hey, what are you doing? A h oh, shit, h e h Fucking guy! Oh, I don't understand! What? Oh my god! Oh my god! Oh, oh my god! h 정신이 나갔었나봐 어예 정신이 아 정신이 나갔아 정신이 나갔었나봐 내가 그만 돌아버렸어 오예 오예 오예 오예 오예예 예예 오예예 오잉 오잉 오잉 오잉 오잉 오잉 오잉 오어어아그냐야너 2층에 있는거 아니까야 딱대 이 새끼야 응? 본장서 Welcome to retry, c h e g a o Oh yes, I like this one. <목소리> I love one. Come o on, 제가 해독기 진도 좀 볼게요. 많이 돌아갔으면 안 되는데, 어, 50%? 50% 정도 돌아갔는데 이 정도면은, 어, 50% 정도면은 잠거한명 아, 날릴 수 있겠다. 오케이, 막판 지진 않겠네요. 다행히도 갑니다. 다행히도 막하패배는 없다. 어, 그스 어, 내가 이긴다. <웃음> hey brother. Why you doing so? Oh my god. 어, 없는데 여기? <웃음> 설마 용병 구출하는 미친 작전? 병 장난 아니네 저거. 마, 장난 아니네 이 새끼야. 어? 뭐 하는 야어어 놈. 와, 개 빠른 거발개새끼 일로와라! 구덩 같은 새끼들아 은둔자의 등이 어떤 걸 보여주지! 각성모드! 각성모드지 이게 바로! 각성모드가 되면 모든 걸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지! 으아! 으아! 으아! 텔레포트! 으아! 점프! 점프! 아파하! 바세, 바세, 바세, 아, 바세, 呃, 아, 골상 뭐하냐? 극반을꾸는거 너무 뻔한 거 아니냐고, 오잉, 오잉, 오잉, 오잉. 극 바꾸는 거 너무 뻔한 거 아니냐고, 이쪽으로 와서 죽으라고, 어, 잠깐만, 오, 쉣! 잠깐만, 자, 이건 무빙 서줍니다 하, 흐, <웃음> 흐, 한 피해주기, 아, 잠깐만. Okay, 이 y e Relax, relax, next time, okay. Hey, brother, 이쪽으로 와서 죽어요, 제발. 좀저 뒤져 주세요. 나는 너희들을 죽음을 원해. Oh, I want you die. Okay? Yes. Yes. Yes. Yes. Yes. Yes. Yes. Yes. Yeah. yes. Come on. Yes, I want die. Oh, please, please, please, please, please, please, please, please, please, please. Oh. please I want y o kill you. Oh, I kill you. I kill you. I kill you. I kill you. I kill you. Yeah. Yeah. Yeah, 개새끼, 일로와, 나. Jesus Christ, holy shit. o oh uh, uh, uh, Yeah. 꺼져 아이고 얘들다잘오긴 한데 그냥 웃길게요 음. 안전하게 가자 어, 안전하게 일어나라 일어나라 잘오긴 하지만 일어나라 음. 귀여워서라도 와야지 이기려면 어 귀여운다 꿇어라 이게 너와 나의 꿇, 눈높이다 생존자 일등. 어, 꾸러라. 이게 너와 나의 눈높이다. 스승, 얼클로 마무리가 됩니다. 야, 아득각딱 나옥 직전이네 이거. 잘했다. 너무 잘했다.